어디가 다시... 좋쉽게 거기 안녕하서 d 형이에요. 어른이 여기 해요 너무, 어. 너무 덥게 이따가 또 얘기 나눌게요. 음, 기다리고 기다리죠. 어디서 오셨는지 아 서울에서 왔어요 아. 네. 서울 강서구청 쪽 내가 갔다 왔으면 주 r 똑바로 돼 o r r y i 서울 다 r r 이야아 아, 서울에서 딸들하고 이렇게 아, 예. 조카들 아 정말 땅 y 조카 같은 예. 조카들하고 예. 아까 큰아빠라고 하 r r 들었 m s o r r 는는 할아버지고. <웃음> 아, 사실, 저기, 우리 저, 저, 김선생님. 베테랑들이에요. 아 3년 차. 진짜, 예, 네, 좋예요 예, 예. <웃음> 아 진짜 딸이 <잘> 고 <웃음> 네, 네, 네, 예. 예. 네, 다, 네. <웃음> 네, 다 좋아요. 제가 <웃음> 딸처럼 생각하는 네, 네, 음. 조카들 딸처럼 <웃음> 생각하는 족하들. 네? 처럼 <딸과> 생각하는. 에? 딸처럼 생각하는 아니요 <웃음> 아 운동부잖아 아말했 어디서 오셨어 어디서 오셨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국장님이 그장님의죠김 뭐, 선생님 오신다고 해 가지고 뭐말하시면편집해드릴 그, 이제 아, 그 어차피 편집 바울에서, 제가 하니까. 네. 아, 그래서 사실 사랑들이 아, 우리 보내 주셨는 네. 네. 쪽에서 네 분들이 오는 <웃음> 아, <있어요>. 네. 원분들이 처음 좀 원분들이 아네 저희는 지금 <웃음> 청년차들 아, 네. <이제 웃음> 횟수로 하면은 거의 한 30초 정 30초 정도. 아 네. 다 강서구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 이 분들 이런 분상급을 어떻게 하실까? 그, 뭐13 네. 뭐로 신청하신다고 아까 전에 1365 서울시 아, 어, 1365 거의 가입해서 그 가입돼 있어서 가입하셔서. 본인이요 네, 아. 음, 본인이 그래서 그거 관리를 서울시에서 해줘요 음. 이거 음, 8시간 잡아줍니다 예예 예. 8시간 잡아주는 봉사활동이 네. 없어요 아유. 자, 살살 우리도 내려가자. Look at the s h n i n g sky. m 탑 안녕. 아, 예. 뭐야? 래 뭐? s i n e e b e e to the e n of t h r 침전을 어. 도맡아. 그러니까 네명 그리고 아. 아. 두 분이 앞에서 들고 뒤에서 몇 분? 뒤에서 그러니까 원래 두명앞에두명 이렇게 뜨는데 옆쪽에서 어. 이제 이 향이 이쪽으로 나오지 말라고 네, 그렇게 어. 해주시는 분들. 근데 우리 팻카페 분들은 전부 열이 열이 하셔서.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람는입니다모드 어, 테레사 같은 분들이 힘이 엄청 세신데 어, 최대세 분들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그다다 네. 어, 내려갈 예정입니다. 어, 이따 또 이야기할게요.